이것도 다이브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속 데미지 오랜만에 그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? 야스오는 뭐다? 어둠의 수확으로 조져야 된다 오케이 이판캠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정말 백수 같네요 자 야스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둠의 수확으로 패셔야 됩니다 아니 재밌어 야수 어둠의 수확으로 패는 거이 새기 원딜 유저네 크크 <웃음> 아니 원딜 유저가 미드에 왔더라수원님 그렇죠, 그렇죠. 원딜 유저가 미드에 왔더라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저룬 읽어 저룬 보세요 이거, 하나, 꿀팁 드리면, 반피, 반피면 무조건 집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일단은, 미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, 웬만해서 사려, 좀. 원래 그 라인, 그 특성이 아닌 애들은. 회오리도 이거, 가만 보면 못 맞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, 이제, 무엇을 하냐? 라인 10 프리징. 하루 종일 안쪽에서 당겨 먹으면 된다. 예, okay, 초반은 좀 약간 원래 약소 모딩입니다. 이수학 자체가. 한 네. <웃음> 아주 아, 네, 당했습니다. 어. 아, 쉬... 점화 빠졌죠 뭐야 이거의 장점은 이제 1수학수학을 수확. 먹었죠 먹은 상태에서 게임해야 돼요 초반에 킬이 좀안 나와요 한 6렙 대 킬이 나와요 야, 사수학. 사수학이다. 자, 이러면 야속 끝났습니다. 사수학 데미지 한번 보여 줄게요. 오수학. 자, 이게 수학 데미지. 이게 yeah. 수학 데미지. 아군을 당했습니다. 이것도 다이브될것 같긴 한데. 이게 <웃음> 수학 데미지. <웃음> 이거 원래 야어 특성상 미니언 쪽으로 많이 가거든. 그래서 이런 점 알면 몽컴 내기 쉽어요, 쉬워요. 수원님 수학 좋죠. 네. <웃음> 존나 웃긴다. 우리야 쓰 승격전인데 주택 뜨... 개 쎄져 수학 자체가 그래요. 원래 그거 빼실 나궁혼 들어가고 싶은데 <웃음> 야표창 데미지 왜 저러냐? 이거 야, 이게 진짜 완벽한 양학이 아닐까? 에코 와도 이. 어. 야야야 <웃음> 야, 야, 야, 야 <웃음> 내가 봤을 때제 컬러 하면 안 썼어. 무한 치쿠유이다 무한 치쿠유이 <웃음> 야수 오렙인데 손님, 붕원. 또 집갈 생각에 행복한 야소 씨. 웃기시집 <웃음> <오키 씨. 웃음> 갔다 오세요, 집 갔다 오세요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쎄? 누가 이렇게 세? 누가 이렇게 세? 누가 이렇게 세? 누가 이이다야야 누가 이렇게 이렇게 가이 세? 먹어먹어먹어 먹어, 먹어. 따라오셈 따라오셈 먹어 어, 어? 따라오셈 주인님 말 안들어? 어어? 어? 어? 어? 나 웃긴다 CS 먹을 때 구구, 외치자 키? 오케이. 오케 구구. 구구. 구구. 구구. 구구. 구구. 구구. 구구. 스 <목소리> 야, 야, 스비면 아, 이거 가 야, 야, 야, 지 야, 야, 야, 구고 <웃음> 씨, <웃음> 아니 구고 <구가> 뻥데 <뭔데? 웃음> 그만, 그만 제드님, 님 팀들이 저 죽이는데요. 이슈 발라마. 아. 아야 교수 분노했다 야, 분노했어. 어? 킬 먹었네? 할건 하고 놀아야 지야 뭐야 습니다 죽을 는데집다 갔다가 갈게요. 미래기기. 아 막아버리네. 얘네 제대로 한다야. 뭐야 어디 갔어? 제대로 안 하면 질 텐데. 야 조우지다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? 그서 벗어난다 미지 진짜 개미쳤다 아 뭐야 괜인이에네었네 에코 센데 에코가 나보다 세네 근데 저거 몽고믿 에코 안돼 안돼 어? 안돼 네, 진짜 어둠의 수와그 일반 게임 좀 하시다가 랭크로 좀 넘어가서 한두 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네, 아무튼 그 네. 좋으니까 한번 꼭해 보세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딜량 보시면 딜량 조작을 할게요. 네, 한 11만 정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틱스